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과 부합해 전년 대비 6%로 발표되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주 관련 위기 우려도 정부의 예금보호로 인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후반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의 드론과 충돌했다는 소식에 미러 분쟁 우려의 상승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5% 넘게 상승하는 등 기술주민 금융주에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원유는 중국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소식에 하락했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발표보다 하위하는 모습에 시장은 반등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려하던 실콘밸리 은행 사태도 진압되는 모습에 오랜만에 S&P와 나스닥 모두 3%대의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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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한다면 다음 정선인 13000포인트 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가나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15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2월 소매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3%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하락한 0.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